진짜 방금... 아 미쳤어 이제 할까? 네 드디어 벙커침대 코인 노래방을 완성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벙커침대와 노래방에 대하여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벙커침대로 말할 것 같으면 원래 벙커침대가 싱글 사이즈가 많이 나오는데 이 벙커침대는 슈퍼싱글로 넉넉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댓글에 뭐 벙커침대는 천장에 머리가 닿인다 그래서 뭐 이렇게 꾸꾸라져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참 많았는데 이번에는 저상형 벙커침대라고 이렇게 넓게 잡힐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어요 그렇지만 집마다 천장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천장 길이와 이 벙커침대의 길이를 계산해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좋아요 구독 그렇다면 여러분 이 벙커침대가 얼마나 무게를 버틸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와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이분과 저의 몸무게를 합치면 대략 130 정도가 예상되는데요 이 번과 침대가 140kg를 어떻게 버틸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회신의 신고 뛰어보셨 보셨던 것처럼 멀쩡합니다 자 그럼 이 코인노래방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제 높이는 100... 51 일반 원룸에서 쓰기에도 웬만하면 다쓸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음. 이 침대로 올라갈 때 아까도 보셨겠지만 여기도 입구가 있잖아요 여기엔 사다리를 놓을 수가 있답니다 여기에 이렇게 짱 끼우면 계단이 없어도 사다리를 이용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저가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음. 계단보다는 발바닥이 아픕니다 공간이 없으면 사다리를 추천해야 할것 같아요 여러분이 계단을 사용하셔야 될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계단이 바로 수납이 되기 때문입니다. 계단에는 노래방에서 여러분이 꼭 보셨을 법한 물품들로 한번 채워 보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 칸, 딱 이런 것들 안고 야봐 이렇게 딱 부를 수 있도록 인형을 한번 배치해 보았습니다. 인형의 출처는 다이소. 네, 여기도 보시면은 인형, 인형. 불이 탁! 켜졌잖아요? 보셨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 센서등이 이렇게 저희가 달아놨어요. 원래 이 침대에는 센서등이 없는데 따로 달아놨습니다. 왜냐면 깜깜하니까! 그다음 담요! 사실 담요를 덮는 것만으로 상당히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덮으시고 여기 이노래방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 마이크 덮개 서로의 침을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 다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템버링과 네온 안경 노래방에서 또 신나는 노래를 불러줘야 되기 때문에 템버린은 필수라고 할수 있겠어요 이거 야방 안경은 무엇이냐 직접 조립하는 제품이군요 야 없어서는 안돼새우깡무어하이지 않아? 그럼요 깡이 과자 못 말리는 짱짱. 꾸이꾸이 노래방에 이런 게 있어? 안주 먹지 술을 마시기 때문에 노래방에 술을 마셨구만 그럼어르신데 좋아요 구독 방과 침데 PC방 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죠또 데리고 왔어요 왜냐면 음료수를 먹어야 되니까 그럼 무슨 료를 넣었는지 볼까요? 정말 소음이 없다 정말 조용하다 노래방 가면 뭐 먹어요? 포카리. 그러면 포카리를 넣는 거예요. 노래방 가면 뭐를 먹어요? 물. 그리미면 물을 넣는 거예요. <웃음> 노래 타운이다뭘 먹을 거예요? 맥주. 그리미면 내가 맥주를 <웃음> 넣은 거예요. <웃음> 또 노래방 가면 간판이 빠질 수 없기 때문에 노래방 이름을 뭘로 할까? 이 비트. 비트, 비트 위에 남으래. 어. 어. 할때그 비트. 코인. 비트. <웃음> 나는 비트 위에 남으네 코인을 <웃음> 넣는 <넣으면. 웃음> 맞서 비트코인 딱 싱잉롱 딱 해뒀고요 응. 이 간판이 예쁜 이유가 뭐냐면 딱! 아, 진짜 고생했어 조명을 한번 볼까요? 이것도 그 원룸만들기에서 원룸만들기에서 <웃음> 자주 애용하는 테이프 조명인데 아주 예쁜 아이예요 고맙습니다 폰으로 막 그걸 첨부해주세요 방금 신대 피시방에서 찍었던 아이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명 색깔 바꿀 수 있고, 밝기 조정할 수 있고, 뭐 시간 타이머 맞출 수 있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다할수 있는 그런 테이프 조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와요, 구독! 저희가 진짜 노래방을 만들기 위하여 잔망지를 조금 부어고 하는데요. 노래방에 가면은 일단 그러니까 가격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19개? 천원. 네? 바라연미 19곡. 아이고 보장님. <웃음> 주의사항이 있어요. 손님 사절. 음. 그러면 뭐라고 가격을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머리박음주 높지 않기 때문에 안증키예요 딱. 공기만 소리만 금지. 네 금지입니다. 야생화 좋은 날 고해 금지. 네 금지. 이게 설마 있을까 해서 인터넷에 <웃음> 검색을 해보니까 진짜 있더라고요. 이 노래방 포스터가 딱 최신판으로 2020년 애창곡. 금영. 난 TJ가 좋아. 사람들이 뭘 그렇게 많이 불렀는가 한 번. 보겠습니다. 가시는 무조건이지 가질 수 없는 너. 아 걱정 말이요 그대. 그래요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전인이이 오케이. 오케이. 오오이이오오 여행을 요 아, 여행을 못갈요 <웃음> 못 여행을 못가요 코로나 소리가 들려네 하는 <웃음> 게 별로 어, 없 구청 구시 희나리 장모, 장모. 아, 아, 끝났다. 벌써 응. 목이 실락한. 와요. 구독 자, 그러면 노래방에 놀러 가 볼까? 나 나는 그럼 노래방에서 인형을 써. 마이크. 서버. 샘가러시를 해. I don't 자나는 노래방에서는 포카리 k i e cookie c o o 이 i e cookie cookie cookie cookie cookie 원이라니 바람이 o o k 아이고. o o k i e cookie cookie c o o 3번이 c o o k i あっか 화면이 나올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 TV가 유튜브가 나오는 그런 TV인데요 이 리모컨을 보시면 리모컨에 아예 넷플릭스, 유튜브 이렇게 내장돼있어요 어플 설치가 가능한 안드로이드 TV인데 말이에요 말 <웃음> 갑자기 못하지? 마... <웃음> 아이고 아이고 만약에 넷플릭스를 누른다 자, 이거 노래 안 부를 때는 이제 영화관 노래 부를 때는 유튜브를 누르고 이렇게 검색을 해서 체암을 틀어보겠습니다 뭐가 필요하겠어요? 노래방의 꽃! 마이크를 한번 볼까요? 이게 진짜 노래방 마이크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네. 심지어 무선이고 여기 이렇게 딱 전화를 키면 다운! 진짜 음향이 어마어마하게 노래방 같아요. 이게 볼륨 조절이 일단 되고 에코 조절까지! 에코를 좀 올려볼게요. 이제게쳐대 아, 아, 아! 나 이거 에코 없는 거! 아! 이렇게 음향이 조정할 아. 수 있고요. 좋다! 엄청 좋아! 여기를 보시면, 뭐, 모드 바꿀 수 있고, 음악, 뭐, 재생, 뭐, 뒤에도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기계 같은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계치. 스피커 음향을 한번 볼까요? 이 K1010 연결됐어. TV가 없다? 그럼 유튜브를 봐야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음향이 아주 빠방하게 나온답니다. 사실 이 마이크만 있어도 노래방이 완성이에요. 여러분 아까부터 이게 상당히 거슬리는데 이게 뭐냐면 스마트폰 거치대인데요. 집게를 마이크를 싹싹 이런 느낌으로 활용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부터 상당히 조명이 화려하지 않아요? 이게 만약에 없었으면 이 노래방은 생명이 끝난 거예요. 이 리모컨이 있어요 또. 아우 재미없어. 아우, 아우 노래방 같이잖나아 아! 아! 노래방이다! 이렇게 분위기를 낼 수가 있다니라 그리고 또모두또 있잖아. 댄스곡에 맞춤 조명이 있고요. 이거 음악에 반응하는 거라고 했어. 아, 아, 바뀌는 거 음. 보이냐? 아, 아, 오. 오. 와이오 와요, 구독! 다음 코인노래방의 핵심, 돈통 여기가 바람이 19곡에 천원? 자판기 넣기 전에 이렇게 피면 아주 잘펴진답니다 자동입니다. 아. 재밌지 아하! 여러분 제가 지금 3,000원을 넣었으니까 거의 60곡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또 금고 역할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비밀번호 눌러. 바수, 바수, 바수. 어... 이게 비밀번호가 틀리면 이렇게 뭐라 그래요? 바수, 바수, 바수. 음. <웃음> 오 오늘은 얼마나 손님이 왔는가? 이, 이놈들 노래를 별로 부르지 않았구나. 또 주인 노래도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어, 어 이거 뭐라 노래방 책상입니다 사실 필요는 없어요 소품이에요 인터넷 쳐다보니까 있더라고요 가슴 쳐다보다가 가슴 골라가지고 하늘바라기 딱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노래방에서는 새우깡을 그냥 먹으면 또 맛이 없어요 그래서 친구 딱 노래 부를 때 음, 이렇게 먹어야지 또 새우깡이 맛있답니다 이거는 노래방 의창곡또 다른 걸 한번 붙여보았어요 신세대 예창곡이 있어요 들어는 곡을 보니까 아다 어, 가자마자 예약을 해야 된다는 그 전설의 노래방 18번. 여러분 텔미라 아십니까? 원더걸스의 현아님이 있었다는. 요즘 애들 모르잖아. 아 절대 모르지. 미국의 교도소에도따라오고 날리... 와이요. 구독. 교도! 자 반대편에 이렇게 한번 꾸며보았습니다. 이 쿠션 보시면 삼각형이랍니다. 허리를 대각선으로 딱 유지를 시켜줘서 딱 하면 바로 숙면. 숙면이 아니고 노래를 아주 편하게 부를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 주머니가 있어요. 이렇게 리모컨 여기다 넣다 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토퍼를 깔아놓았는데요. 여기 밑에 이렇게 매트가 있어요. 헬스장 매트인데 아래층과의 소음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이것까지 깔았어요. 자, 여러분이 진짜 궁금해하실 만한 바로 방음제. 깔끔하고 예뻐요. 이게 있음으로써 일단 노래방 재질이 나왔어요 붙이느라 죽는 줄 알았고요 다시는 안할 겁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소리를 흡수하는 흡음제랑 소리를 차단하는 차음제가 붙어있는 방음제이기 때문에 이셋을때 소리를 먹어버려요 그 저쪽에서 들었을 때 소리가 아주 차단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붙일 때왜 개고생을 했냐면 이벽 쪽은 잘 붙는데 천장은 아무래도 박스를 덧대고 중력이 발생해서인지 떨어지는 거예요 이 노래방을 만드실 거면 현장에 붙일 때는 조금 더 접착력 있게 붙이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방음제가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데시벨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웃음> 시실수였던 건지 진짜로 이렇게 남아서 있다. 그 가잖아, 재 재밌는데 백지영 사랑 하네. 사랑 하네. 에코 요 정도는 깔아 줘야지. 그럴 거 있니? 행복한 다 어딘가 이별을 경험하고서 널 만났지. 돌아서 후회야 다시. 나이게. 터루터자터자터루터라나 터루터라자. 터루터라자. 자터루라 너네이라네 저기 와너바에 들여 너란에 띄는 잡아 진짜 막고응 맞고... 음. 기내에 계신 승객 여러분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십시오 이비행기의 도착 예정지는룩 아아 룩 센부르크 아아 아리엔티나 많이 가는 서제 하나가 리아 너무 예쁘다, 와.